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윤댕입니다 오늘은 어, 정말 유튜브에서 핫하죠 바로 중국당면인데요 엽기떡볶이에 중국당면을 섞어 봤습니다 매운맛은 아니고 순한맛이에요 그리고 메추리알 추가하고 햄두개 추가 햄이 제일 맛있으니까 <웃음> 네,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시작은 소시지부터 음 너무 맛있다 이당면이 생각보다 오래 불려야 돼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몇시간동안 불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끓이셔야돼요 중국당면 당면 덕후로서 얘는 진짜 딱 먹으면 입안 한가득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거든요 음 맛있다 얘도 아예 안 매운 건 아니고 음 끝맛이 살짝 매콤한? 아주 살짝 매콤한?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정도 맛이 좋아요 지금 너무 매운, 거, 매운 떡볶이를 하도 많이 먹어서 어묵 음 진짜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제 입맛에는 어, 계란찜을 추가했어요 진짜 매울까봐 시켰는데 하나도 안 매워서 어 하지만 이거 맛있으니까 이랑음맛있다 개 메추리알. 음, 메추리알도 짱 맛있어요. 응 <shrielly> 음, 이 떡의 식감이 이제 중독이 심한 것 같아요. 여긴 항상 넓적한 오뎅이랑 동그란 오뎅 같이 쓰는가 본데? 뭔가 그러니까 동그란 오뎅 썰어놓은 거 있죠? 근데 이게 더 맛있어요 여기는 음. o okay. k 이게 진짜 일반탕면이랑 식감부터가 다른게 얘는 이 정도로 굉장히 넓적해서 질퍼? 질척 질 질척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한줄 정도 먹으면 이미 입안에 가득 차요 이게 1인분에 6줄인가 밖에 안되거든요 뭔가 미끄덩하면서도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 이런 국물 있는 요리에는 다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. <웃음> 소세지 맛 정말 꼭 추가해야 됩니다 소세지? 음 근데 순한 맛은 진짜 하나도 안 매워서 아 조금? 조금만 더 매웠으면 좋겠다 싶어요. 보통같이 생각보다 너무 맵고 오 <목소리> 뭔가, 아, 양배추 같은데? 양배추 들어있는 거 맞죠? 음, 양배추네요 음. 햄이 뭔가 껍데기가 톡 이렇게 뭔가 딱 씹었을 때톡 터지는 그 식감이 진짜 너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좀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이게 3,4인분이잖아요 전딱 1.5인분에서 2인분이 음딱 <웃음> 음, 최대 맞는? 맞는 것 같은데 남은 건또 이따 먹어야겠죠 어 요즘 계란국 계란탕 같은 어, 그런 맛이라서 국물이 하나도 안 짜고 좋아요 아. 잘 먹었다. 얼음 너무 맛있어요. <웃음> 오늘은, 어, 저희가 캠 말고 제가 카메라로 촬영해서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, 네,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저는 다음, 더더 더 맛있는 먹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